제 친구가 보내준 생일 선물이 한달 만에 왔습니다. 음, 제 생일 일주일 전이니까 8월 한 20일쯤에 시켰는데 그게 한 달이 지난 오늘 왔어요. 생일 선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!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. 저도. 짜자잔 우와 파리박스 맛있어 화장실부터 너무 예쁘죠 그럼 또 꺼내볼게요 근데 사투 너무 매일 가게는 거야 먹을 거 아니야 뭔가 좀 떼세요 여기 아, 이쁘다. 아, 이쁘다는 거야. 하니까 아, 이쁘다를 아빠라고 발음합니다. 어. 아. 아, 이쁘다. 신청해주세요. 진정해주요 지금 집에서 공사를 해서 <웃음> 요 너무 예쁘죠? 응.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예쁘게. 응. 이거네여기 <웃음> 님들 되게 방해되거든요. 비켜주셔요. 세상에, 이안이도 이렇게 옷장이 있어요. 이 옷장이. 너무 귀엽죠? 이 옷장이. 잠깐 얘를 치우고. 얘를 좀찢 아빠. 너무 귀엽 헉! <웃음> 헉! 옳지. 한더여줄까 아니, 이거 엄마 건데? 얍! 이이 13만 원이래요? 엄마 거라. 엄마 건데? 내 건데 이상하네. 어머, 어디니? 어머, 내 건데 이상하네. 아니야. 그거내편야 아니야? 그거 너너거 아니야. 우리 인원 많잖아. 하는 거야? 그러면 내가 그 인형 같이 갖고 놀게 해주면 너 나에게 무엇을 줄 거야? <웃음> <왜>? 인형 보여줘. <보여주자>. 엽안 <웃음> 돼? 금와 너무 예쁜 인형. 제가 인형 사진 따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어 너무 이쁩니다. 그래서 엄청나이에요 제가. 오늘 상세샷은 나중에 한이 잘때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 인명은 제 겁니다, 한이께 아니라. 잠깐 빌려주는 거예요. 안녕. <웃음> 저의 편집자이자 저의 15년 지기 친구인 화백이가 선물해줬습니다. 제가. 감사합니다. 응. 얘들아. 감사합니다. 허베가 내 선물 내가 뺏어갔어.